u p s 는 크게 EGS003FL과 EGS003LT 버전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조금 더 클래식하고 포멀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EGS003FL을 추천합니다. 해당 제품은 기어봉 하단에 무드등이 들어와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비상등 버튼 생성과 함께 호진시 매너 모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콘솔을 드러내고요. 시프터 어셈블들를 제거합니다. 셀렉터를 교체하고요 제네시스나 소렌토와 비교해 교체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네요.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기어봉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하단에 있는 무드등도 매력적이고요 기어봉에 위치한 기상등 버튼도 잘 작동합니다 변속단에 따라 인디케이터도 잘 표시되고요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